안녕하세요. 아일러브 유튜브 김옥선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유튜브로 고객 모집할 때 따라오는 다섯 가지 좋은 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중첫 번째인 고객 모집 비용 절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스톡형 고객 모집 툴입니다. 스톡형이란 이를테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상품을 재고로 쌓아놓지만 유튜브는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동영상의 개수를 누적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동영상을 올리고 그것을 매달 10명이 시청하게 되었다면 10개를 올리면 100명이 시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동영상이 많아질수록 그것이 스톡, 즉 자산이 되어 많은 고객에게 보여지게 될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고객 모집 비용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동영상이 많아질수록 고객 모집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동영상을 많이 업로드 할수록 고객의 수도 많아지고 그 결과 누적 고객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 10개 정도까지는 성과를 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고객을 모집하려면 30개에서 50개의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보수도 없이 영상 만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정말 힘들죠 하지만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면 고객 모집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유튜브에 성실하게 동영상을 꾸준히 올리다 보면 고객 모집을 자동화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동영상을 자주 올리지 않아도 매달 고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즉 신규 고객 모집을 자동화 할수 있습니다 물론 200개 300개씩 더 많이 올린다면 매달 획득하게 되는 고객 수도 많아지겠죠 하지만 한두 달씩 동영상을 올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객 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개 또는 한 달에 두개 정도는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 지속적으로 업로드 한다면 고객 모집을 자동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자동화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획득할 수 있는 고객의 수는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달 100명을 획득할 수 있는 업종도 있지만 매달 5명밖에 획득하지 못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업종별로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알수 없기 때문에 대략 100개 정도의 동영상을 만들면 고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튜브로 고객 모집 5가지 장점 중두 번째 장점인 초기 비용 및 운용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일러브 유튜브 김옥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